피나이다 피나이다 한번 누르고고 피나이다 하늘이시여 저는 저의 오늘 밑싸움인데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하 반갑습니다 로전자입니다와 드디어 오늘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제네레이션 새로운 제네레이션이 나왔습니다 바로 G24가 나왔죠 네 그렇죠 이번에 저는 마지막 건줄 알았는데 기승전결 중에 전 4부작 중에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한부작이더 남았다는거죠 자 GS님 어서오시고 신혜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벌써부터 지금 저는 뭐 아직 그 스포일러라든가 이런거 잘 모르는데 벌써부터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뭐 짜증난다 나, 짜증난다 화가 안내는데 지금 뭐 아카테마 저한테 밤에 전화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거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좀 늦게나마 참석했는데 어, 미리 앞에 보고 오신 분들 뭐 그냥 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뭐 오전, 오후에 또 보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한번 좀 다르게 좀, 색다르게 좀 번져, 아, 색다르게 제 G24를 좀 다르게 플레이해보는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요즘에 제가 건강을 좀 약간 안 챙긴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인스트림을 통해서 좀 건강해지는 아, 건강해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름하여 백보, 천보, 만보 가자 네, 지금 막 지어냈고요. 어떤 거냐면요. 아, 간단합니다. 에, 마비노기 이 메인스트림 하다보면 은 중간중간에 꼭 이제 NPC들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뭐죠? 자, 이름을 부르던가 또 아니면 밀레시안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 로젠즈는 앞으로 어, 간단합니다. 이번 마비노기 주 g 2사를 하면서 밀레시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00보씩 걷겠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좀 약간 약간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 지금 아쿠르미 어서오세요 일단 지금 밀레시아 이 밀레시안 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100보씩 거는 걸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플레이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몇 보까지 이렇게 스택이 쌓일지 모르겠지만 어 아마 오늘 내로 끝내기 좀 힘들 것같고요자 그리고 또 약간 다른 룰을 좀 말씀드리자면 은 이 백보씩 커어서 쌓아놓은 거는 메인 스트림을 전부 다 끌고 다 클리어하고 한달 내로 백보 그 쌓아놓은 걸다 걷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주말에요 알았죠? 이렇게는 내가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돼. 아 어, 백보 기준 같은 게 이제 만보기를 기준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들 어좀잘 잠깐만요. 그냥 어. 오케이 어 그렇게 해서 할 거고요 어. 닉네임을 부르는거는 그 포함이 안됩니다. 오로지 밀레시안님 밀레시안 이런식으로 사년파나 아니 n mpc 간의 대화 단어가 나올때마다 단어가 나올때마다 그렇게 백보시 추가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십니다. 그죠? 자 젠제님의 운동을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렇게 했고요자 그제 뭐게임방 이제 간단하게 먼저 홈페이지에서 뭐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먼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저도 궁금해서요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자 오늘 뭐하이게 뭐죠 일단은 먼저 업라이즈 G사 클라이막스 오 어, 세라 할아버지가 나왔네요 저이 할아버지는 제가 말했다시피 본적이 없어요 저는 호주에 있을 때 있어가지고 본적이 없어요 본적이 본 적이. 오늘 샷건 예상한다고? 근데 굉장히 지금 복종을 하고 있는데 자, 보자고요 한번 자 G사 어? 제 목소리 개미만하다고요? 지금 문제 없을 텐데. 자 하나, 둘, 셋. 지금 여기서 더 키울 순 없어요 제가. 자 이름이 이쁜 할아버지. 어 오늘 방정 못할수 있다. 오늘 오늘 현황은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고요. 자세 번째 드리온 어둠인데 한번 영상 같이 볼까요? 어 저도 영상 보긴 했는데 또 볼게요. 밀리시아 여러분 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G24 마비노기 아포칼립스 개발 인터뷰. 마비노기의 일곱 번째 챕터 아포칼립스가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웅팀장님도. 사자고 있으니 이번 G24는 기승전결 중 클라이막스를 향해 진행하는 전... 전에 해당되겠네요. 처음 마시. 이분도 저번에 그 판판에서 나오셨던 분이죠. 지금까지 웅팀장님은 뭐 이제 이런 거익숙하시 아주 않아. 그냥 세, 셀럽이야. 어 버댄 여서요. 승어서고 이분도 오셨죠, 하지만 저번에. 그 발로로조차도 그들에게에 일부였을 뿐. 시련에 가려진 더큰 흑막은 그 갈피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자, 아르 아레스 춘이어서 세워 왔습니다. 초님 아, 이거 좀 아쉬웠어. 아니. 것. 아니, 메인 공식 그건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 강력.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는 조금 많이 바빴나? 아, 이거 좀 아쉽다. 이거 메인 공식 인터 메인 공식 영상인데 이거 참 이거. 그렇습니다만, 어? 검은 달의 교단이아쉽 이런 거에는 그들의 정체나 행동 목적이 무엇인지 알수없니다 폴리고 진짜 에린 세계에 더큰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비밀스러운 말 검은 달의 교단. 밉다, 여러분은 에린을 둘러싼 진실에 점차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니고요명 어, 그들은 정말 단순한 악의조직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들대어반어로는 옆에 될... 쓰러지는 거 누구야? 이거인이 설마? 게시록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행적이 보이지 않는 자 거대한 흐름 속에서 늘 언급되지만 어느샌가 후련히 기록이 사라지는 자 밀레시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이라? 새롭게 낙출 수련과 밝혀지지 않은 과거 G24 업데이트가 7월 18일 찾아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쭉쭉 볼게요 궁금하니까요 또 메인스레 일부 일부 어허 정체불명의 검은달의 교단 그대로 등장하게 끝이잖아 혼란 두 개의 방물자는밀레신에게 재련한 재련하 신은 전부 다더 가혹하다라고 했고요 후에 양면 세력을 나눠서 싸우는 즐겁겠네요 난내 편이다 이놈들아 자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아이 시간에 아직 그 스포일러 하시면 강퇴입니다얄짤 없어요 강퇴했다 일주일 뒤에 오세요 자 떨어지는 월석 월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월석 메테오가 아니라 월석 월석이구나 말과 왕성 가리지 않고 월석이 나온다. 드러나 영상 나온다고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드러나 옛 마족의 땅어제독의 급한 이거죠 이게 토리업 복이 드디어 열렸구나 원정대 다시 올라가고요 검은달 교단 얘 왠지 딱 봐도 금발 <웃음> 금발 황금눈알 뭔가 딱 봐도 통수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설마 적팀에서도 통수 나타면 정말 재밌겠다 진짜 어자 세라 드디어 나왔네요 정체 나왔네요 세라 냉철한 지도자 어 과오를 보자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아 나노 어허. 옛날에 그 에린 침공이다가 실패해서 불안전한 망령으로 돌아온 아저씨 할아버지고요 어 메란님 안녕하세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다시 나온거구요 그리고 포들라 얘는 진짜 똑같다 이거랑 이거랑 포들라 코가 되게 오똑하네요 원래 저렇게 순진한 음이 제일 무섭다 들었어요 요정의 힘으로 쎄라? 근데 뭐야 <웃음> 닉네임이 귀여운 닉네임이군 어... 누구나 간지러워 어허 약간 얘네는 말빨로 갖다가 상대를 약간 이렇게 위협하는 적이네요 보니까 빈틈없는책략가 이런거 보니까요 어...좋아요 그 다음에 통수! 딱봐도 통수 얘 왠지 그그그개개 그, 누구야 개그그그 그, 그, 우리 우리팀 그 금발 우리팀 금발! 걔 누구? 걔 누구였지 이름?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피르한? 피르한? 피르한? 걔 여동생 아니야 이거 느낌이? 느낌이 딱와 이거 보니까 통수의 느낌 서로 통수대전 나온다 이거 어? 사마인 때 나왔던 할아버지네 고거는 저 못봤어요 그때 아이가 피르한? 피르한 동생 아니야 느낌이 이거 보니까?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지금 어? 통수의 기운이 있어 베이나야씨는뭐전에 소개했으니까 케일도 소개했으니까 자그 다음에 토리협곡 나왔고요 토리협곡의 위치 아 이것 좀 되게 되게 되게 땅이 아 되게 되게 분위기가 되게 질척스럽다 뭔가 뭔가 여태까지 봤던데 스카하 지역 다음으로 진짜 별로다 무서워서 별로야 무서워서 이쁜 느낌이 전혀 아니고 쇠락의 읍 검은 자갈 해안 두후카이 재단 토리협곡 컨텐츠 컨텐츠 8월달에 나온다고? 한달 뒤에 나오네 한참 나왔네 정령비상은 한달 뒤고요아 일주일 뒤고요2분은또 2주 뒤고요아 3주 뒤고요 베테랑라인도 한달 뒤 이렇게 나오네요 업라이즈 성장 부, 부스트 이건또 뭐야 아또 다른 이런 이또 다른 이벤트가 있네요 성장 부스트 프로젝트 어, 5천 레벨 달성 이건 했고요 덩에 다이저라면 패 경험치랑 유물 조각 이런거는 뭐끝났고요 이런거는 뭐 됐구요 이런 뭐 이거 한거야? 야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거 누르시는 거 까봐, 이거 누르시는 거꼭 누르세요 어 이거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야 지금 나들어 지금 2만 4천 2만 9천 올리라고 지금 그 그래, 기간 언제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웃음> 아 그래 뭐 그래 뭐 프리 시즌이나 이니까 뭐 가능할 수 있긴 한데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하면 뭐 주는데 그래서. 응모권이면 뭐 주는데? 뭐죠? 그래서 이거 프리시 껌꼬챙이 이벤트 보상 어 대표 캐스포 같이 신나게 달리면 가능할지도 넥슨 캐시 당첨권이야. 아, 아니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 힘들게 사고 싶지 않아. 이건 잘 나온 거고요. 예, 나온 거죠. 자, 뭐 이제 공지사항 좀한번봐볼게요 공지사항쪽에 우리 모르는 게 많거든. 어, 에르그 20짜리 이거 주더라고. 바로 이거 21일날까지만 접속해도 에르그 20레벨 바로 준다고 하네요 어 대박이다 나 이거 써본 적 없는데 그래 이거 좀 좋아 이래, 이렇게 해야 돼 에르그를 좀 팍팍 쓸수 있게 좀 해야 돼 카달리스트 아이템 뭐지? 에르그 네, 나오고요 긴급서버 긴급서버 패치 한번 했고요 어... 뭐 긴급서버 패치 한번 하고 문제점 확인됐고요 일부 채널 이용 불가, 플러스, 정식 서버 변경점, 패치 변경점. G4 클라이스 일부 추가됐고요 업라이즈 성장 부스트 이벤트 진행되고, 퀘스트라고요. 토리업 꼭추가됐고요 어허, 오케이. 그리고 또 보자.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n 의 차장 변화서? 아, 이건 바뀐거? 이건 뭐가 바뀐 겁니까, 이거는? 퀘스트 일반태회에서, 아, 이번 거구나. 오호. 나왔구요. 그리고, 이건 방금 말한 거. 에르그 20레벨 2 0 이거 또. 아이디당 1회 지급. 이거는 20레벨 정도는 좀 셀라나? 그리고 또, 다음 거. 이번에 펜 나온 거. 썸머 주얼 야, 케라우노스, 케라우노스가 드디어 황금빛으로 나왔네, 이것도. 오. 야, 그래서 고양이 또 뭐야? 황금 마차. 양양보석함. 카트시 동물 캐릭터, 뭐야, 이게. 경직 효과와 피해를 주는 젤리 어택 스킬을 발동한다. 이거, 고양이 젤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닐까? 고양이 귀여워요. 그러게요. 어, 뭐아까이 어서오세요. 여태까지 나온 고양이 중에 제일 귀엽네. 어... 블루밍 메버, 뭐야. 생명력 10% 회복이랑 블루링, 블루밍, 블루밍 메버는 뭐야, 그래도. 뭐라고? 소환시 재능 스킬 수준 2배 효과라고? 와, 미쳤다, 이거. 와.. 이건 좀.. 이건 좀 너무 미쳤.. 이건.. 이건, 이건 좀 대박인거 아닙니까, 이거? 서크로매직은 원거리 공격에서 마법 공격한다. 샤프아울링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전방에 가게 적에게 다수 강력한 공격한다. 오늘 제님의 비명을 들생서힐한다고 어떤거길래? 보자, 일단 한번.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있고요 오늘 키트는 따로 까 예정이 없습니다. 음. 생성을한번 선택하면 변경불가예요 아, 그래요? 아마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죠? 1 3 0 0 0 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왜 이렇게 비싸? 여기서 근데 뭐뭐 나와, 근데 뭐뭐 뭐 나와. 카트시, 케라우너스 황금 마차인데 여기까지는 좋아. 투안 좋아. 다로스크터 여기까지 좋아. 디나시 순간이도. 플로라, 하데스, 근두, 적토마. 여기부터 별로네. 핑크 체스 클로, 클로버 누라고 쇼? 클로버 누라고 쇼? 내가 5천.. 4천 9 0 원을 주고 클로버 누를 사야돼? 실환가꽝 꽝과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킹치키 <끼리> <끼리> <끼리> 생활 다룰려 쓸모없어요 와아아아아아 <끼리> 아 일단 아쿠마에서 이.. 일단 이.. 아0천원 아, 감사드립니다 와.. 클로버 이래 될너면 된다 아! 어. 어쟤 프리시즌이잖아 하나만 사보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사자 하나만 딱 하나만 사자 딱 하나만 딱 하나만 사자 어? 하나만 딱 사보자 어? 뭔가 나오겠지 요거 딱 하나만 사보자 어? 될 사람은 하나만이 돼 클로버 누라니 어? 자, 일단은, 접속 먼저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영상 나온다는데 오! 오호! 고양이, 고양이 뽑으신 5만원? 5만 원. 아, 천원으감사합니다 일단 보죠 한번 와, 시작부터 햇살 할아버지 나오네? 이제 곧, 아하! 망령 주제 어디서 할아버지 따위가 할아버지! 은퇴하시 진짜, 어? 너무 오래되셨는데 베인이랑 케일레 나왔고요 어, 이제 산 그냥 까고 다니네요, 보니까. 자, 얘들 방지 보내드리고요. 할부지 너무 살 쳤어요. <웃음> 아, 깡통 어제 뚫었, 어제 쓴거안 뚫고 안, 안 내렸어. 얘가 대빵인 거야, 근데, 그러면? 일단, 정황상 얘가 대빵 같아 보이죠? 그죠? 어, 칼거있어 뭐지, 뭐지? 아, 소리가 안 들려? 저 할아버지 타는 산지 않았어요. 약간 주름 때문에 그런가? 이게 뭐야? 신자 키트야? 뭐지? 테달검 다음 건가? 이 약속대로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다 맞지요. 너무 부족하지 넘치지도 않게 이 정도면 됐다. 어허 도와준 보람 이 있어 좋겠다. 야박하기는 그럴 리가요. 자칼 되게 신기한 듯이 만지고 있는데, 어 칠강. 못난 자식놈들 때문에 한순간 어긋나날 나의 자... 여머니참으로 길었구나 응? 드디어 칼만 얻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할아버지 어류현성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세요 뭐야 뭐야 지금 어떻게 된거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30분 후에 비명각이라고? 하늘이 맑아지고, 구름에 휩싸이고, 오, 오, 야, 인간인 것 같은데 크기가 자이언트 같아. 자, 딱 봐도 사망 플래그죠? 웃으면서 뭔가를 버리는 악마의 느낌. 12강급 이펙트다. 어차피 밀레시아에 패할 거, 함 거. <웃음> 힘껏 뽐내네. 어 자, 일단은, 아, 음악을 좀 켜야 되는데. 트레보, 알리사, 어? 티르코니인데 무슨 일이지 지금? 아이고, 좋아요 뭐지 뭐지? 어, 하늘이 안좋아, 뭔가 불안해 오 오! 오, 매테오! 아, 넘어졌어 아이고, 알리사 넘어졌어악하다 어? 야, 연출 좋은데요? 오 연출 멋있어 선체효과 켰냐고요? 한번 봐야 할것 같은데요 지금 언제나 처음 당하는 건 히르코니 늘상 그렇지 뭐 어? 백보 걸으세요? 왜요? 아직 아직 밀리시 안 나왔죠 아직 아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 NPC나 이런 애들 나한테 일단 제가 설정 좀 하세요 설정 좀 잠깐만요 여러분들 설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걸로 하고 하이하이 지금 메인보금 자 일단은 저 글씨 좀, 키우, 글씨 좀 쓰겠습니다 텍스트 텍스트에서 어뭐지 여기다가 이제 밀레시안 단어 나오면 백보씩 걷기 곱하기 아직 0이에요 아직 빵이에요 스포 강퇴 자 이렇게 하고 제목이 오해하기 딱 좋게 하시네요. 아 그래요?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번만 그렇게 바꾸자. 자 이거를 글씨를 좀 바꿀게요. 글씨 좀 바꾸고 이거를 제가 막 오른쪽에다가 좀 우편에 뭐 쓰나? 정렬, 오른쪽, 아, 가운데. 오케이. 오른쪽, 아니야. 가운데. 어, 엘린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웃음> 자, 마비노기 제작진이 로즈는 잡아버린 거다. 아, 메테오스에게 작주세요. 자, 바공석 디리턴이 오셨는데요. 저기 바운스디리턴님 <웃음> 아니,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니, 오시자마자 마비노기, 마비노기로 고 계셔. 아니, 무슨 일이지? 이번에 다들 너무 고생하시건가? 어? 무슨 일이야? 아니 야아하하하 <웃음> 아니아니 잠깐 제가, 잠깐 잠깐 아니아니아니 그게 이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할게요 아... 이것도 막... <웃음> 아 이렇게 오해를 하는구나 아 저... 여러분들 그니까 러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 마...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NPC라든가 사년파에서 마비노기라는 스크립트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에서 밀레시아는 단어 나올 때마다 100보씩 걷는 겁니다. 와, 오자마자 500보 걷게 할려 하시네, 진짜. 실화인가요? 에르그 뭐에 바를 거예요? 뭐 체인에 발라야죠. 아, 놀라코니 어서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웅 팀장님 오셨는데, 어, 패치에 관해서는 좀 약간 말씀 자제해주세요. 지금은 노는 시간이라서, 어, 그거는 거미사항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립터. 스크립트에다 할게요. 스크립트 추가했습니다. 자, 오케 됐다 스크립트에서 스크립, 이번에 스크립트에서 아 미안합니다 이거 웅팀장님마저 이렇게 <웃음> 스크립트에서 밀레시안 단어 나오면 이젠 또 백보시 걷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호잇 스크립 추가 이제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보자 설마 시작부터 밀레시안 이러진 않겠지? 설마? 시작부터 설마 어딨어? 어디보자, 이거 어딨냐, 그래서 이번 거 메인 어딨냐. 메인이 어딨지? 뭐안 나가, 나가보자. 일단 천체 효과 키고. 나 천체 효과 킨거 같은데. 이펙트 단서 안 했고. 어, 켰어요. 다 켰어. 음. 다 켰어. 일단, 일단 나가보자. 던져저 나가보자. 자, 요거 할 때는 제가 좀 끄겠습니다. 자, 이거 할때좀 오프하겠습니다. 알터 나와야 한는데 일단 체이해볼게요던져 나가서 체이해볼게요 지금 던져 아니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막 시작했고요 어떤 게있는지 보자고요 자체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다들 오해라는구나 아, 밀레시안 중에 밀레시안 설마 안돼 그런 마음 안돼 제발 자 날아와 왔다 왔다 왔다 자 왔고요 티르코네이를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아직 다행히 시작부터 밀레시아이 뜨진 않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자 아, 상자 열기하고요 두근두근 희대의 마법 가루 어 던전 뭐 이거 인턴탈할 일이 없는데 아괜니까네 이거 아 이거 괜니까네 이거 쓸 일이 없네 쓸 일이 에르그 어딨죠? 아 이거구나 이거 지금 낄까? 이거를 밀레시안 추가 많이 해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 우와 부럽다. 비상기실에. <웃음> 이거 어디다 쓰지? 이거 에르그. 그냥 그냥 체인에 쓰면 되지 않을까? 띠용? 일단 당 체인에 써버리면 되지 않을까? 비상기 2퍼 이 대사 하나 2 0 0번인데아 다이팅리 어서오세요. 야, 남자는, 저는 빠꾸 없습니다. 가겠습니다. 팔랏! 팔랏! 그렇지, 오케이.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비노기입니다. 기본 효과, 공격력 8 증가. 뭐,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엘레, 엔델리온한테 가볼게요, 일단 한 번. 넌좀 내려가. 순서. 뭐 내려가고, 자, 저는 메인스트림을 할 때는 항상 음악을 키거든요. 메인스트림, 그 음악이 진짜 좋아가지고 메인도 함께 키면서 합니다. 자, 앤델리아테 먼저 가봅시다 합니다.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제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좀 혼동되게 했는 점,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저 스크립트 나오는 건데, 온 팀장... 어, 뭐야? 오 뭐야? 우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시작부터 분위기가 안 좋아?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던컨 총장 할배 앞에, 뭐야? 뭐지, 이거 G24 나온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구나? 우와, 완전 뭐, 난리 났네, 이쪽에? 이쪽 난리 났네, 이거? 아, 쿨 가면 좀뿌리세요 호교할 때 부족합니다. <웃음> 어, 음악이죠. 자, 오늘 과연 몇 보까지 나올까요? 일단 엔델리, 와, 여기저기 보석 봐봐, 저거. 응? 저런거 팔아야 되는데 10만 보라고요? 일단 보자고 한번. 자, 첫번에 나올 것인가? 아, 그렇지. 로젠파이크님은 이거 허용 안 합니다. 무조건 밀레시안만 나와야 돼요. 에, 오늘 하늘부터 어마어마한 것이 떨어지고 봤어요. 뭐지? 라임이 큰 상처 입은 사람 없지만 마을 분들께서 많이 놀랐나 봐요. 하긴 저런 거 떨어지면 나같아도 무섭겠다, 진짜. 어? 정말 천만다행으로 건물이 부서진 건 하나 도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음. 이사플레이 안하는 사람도 많아 어? 그래요? 저거 그럼 계속 있는 거야? 이사플레이 안해도? 되게 신기하네 자 밀밭에 떨어진 그걸 좀 밀밭에도 하나 떨어졌구나 이런 거는 밀레시한테 하지 항상 이미 다 깬수로 말하면 뭐로젠드 후회할 거라고? 일단 보자 한번 옆에 스케이트 선수 시선강탈 아 이거 이제 그 퀘스트 정도 나오지 라고 보니까 어디 나오더라? 퀘스트 정도가 어디 그 이거 난 이거 뭐지? 이거 깬 정도가 어디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일단 아, 시작하고요. 클라이막스 아, 맞다. 야 가자, 웅 팀장님, 제발 캐라우러스요.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지. 어, 깜짝이야. 나온 줄 알았네. 제발, 웅 팀장님, 제발 캐라우러스. 5만원 굿타임 아니에요 아콜리 한번더 있어요 아직 아직 한번더 있어요 아직 한발더 있다 일단 이거 까주고 까서 제발 제발~~~ 내가 투환이 없긴 했어 고마워 제..감사합니다 제가 제가 투환이 없긴 했어요 아금야님 어서와요 하이요 투환 투안, 내가 투환이 없었어 <웃음> 제가 투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없었어요 어, 좋아 좋다고 이런거 괜찮아 자 일단 메인 계속해보자 아래 파편 어... 이런 비수 내품 종류라면? 어 뭐야 뭐야 뭐야 지금 뭐하는거야 또 떨어지나? 또 오나요 또 오나요? 슬샷 찍어놓자 또 오나 또 오나? 투하는 게 근데 무슨 효과더라? 나안 써봐서 몰라 하늘이 하늘이 또 온다 또 온다 아 메테오 그반수라고뭐 쿨타임이 이렇게 빨라 뻥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지금 음버프랑 음악 수는두 배라고요? 음버프 지속은좋네자어디 어떻게 거야, 어떻게 거야, 또 어디가 식료품좀 근처 음악이요 오케이 투한 스킬이 뭐가 있죠? 어, 학일 o 앉아 a g i r a a 야, k t k t k t 왜 e Wait, w a 야, t w a 이 t What's w r o t 이런 표 o n g What's wrong? What's wrong? w h a 스들 해독 있는데. <웃음> 자 무슨 n s h 어지 d Ah, head. Head. h 어, 내가 직접 목축지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요. 자, 데이안도 챙기러 가봅시다. 지금 뭐 난리가 왔어요. 뭐 여기저기 뭐 메테오 떨어지고 난리가 왔습니다 지금. 뭐 어? 이거 뭐 어떻게 위기가 아주 시작부터 그냥 빵파레하게 터지네요 지금. 정말 다행으로. 어디가 뭐 무너지지 않았고요. 자, 괜찮니? 어, 살았네. 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왜 저렇게 때로 몰려오는 거지? 뭐야 뭐야 여러 마리 늑대가 온다 대이안을 보호한다 뭐더뭐 뭐 늑대 잡는 것 정도야 뭐... 뭐 늑대 잡는 것 정도야 뭐 어렵진 않죠 보호하지 못할양 마리수? 설마 하, 한 한방에 죽는다고 쇼 아아!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따따따따따따 한마리만 한마리만 잡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 오기 전에 잡아버리기, 그냥. 야, 이런 거, 왠지 한두 군데 쏟아지는 게 아닌 것 같다. 주변 잘 봐. 오케이, 오케이, 3분, 3분. 아! 자! 놓칠 뻔했고요. 원래 차, 살짝 쫄깃쫄깃하게 해줘야지 방송 보는 맛이 살짝 나죠. 나죠. 오케이. 우리들의 마지막 보러. <웃음> 일단은 일단 뭔일 터졌다면 파이프부터 쓰는거야 일단 한번 아 호르빈이 어서오세요 인간 밀리시안 특징 뭔일 터지면 일단 파이프부터 쓰고 본다 일단 일단 파이 아무튼 파이 안돼 안돼 <웃음> 오케오케 오케이 okay, 재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당연히 이럴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아이 초반이잖아 아직 어, 그럴 수 있어 어 오늘은 개 밀레시안 메테오 스트라이크 경력대의 체력이라고 한다 <웃음> 파이팅 누구세요 어 아직 여러분 아직 그저야 처음이야 어아 처음이야 마비 인간 종특 야 잠깐만 스킬 세팅 살짝만 하자 총총칼 일단 파이널 이트로갔다가는 버티기 힘들어 일트 끝났다 생각을 해 생각을 생각을 해 생각을 일단 이 버려 빨리 때릴 수 있는게 뭐지? 제일 내가 빨리 제일 제일 빨리 빨리 때수 있는게 뭐가 있지? 음, 양손검 양손검 대기시켜놓고 일단은 어... 수리검을 좀 쓸까? 수리검 뭐 있지? 야내거 수리검 어딨냐? 수-리-검 아 이거 오케이 수리검을 좀 쓰고 리젠되는 거 가까이 갔을 때 보세요. 뭐 방향 바뀌진 않겠죠? 자 스파크 스파크는 아 스파크 좋죠. 아 정말 좋죠 스파크. 스파크를 깜빡했네 근데 왜안 쓰고 있었을까? 그것은 연습랭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밀레시아이 너무 세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적절하게 좀 적절해야 합니다. 어? 적절 적절해야지 사람이죠. 어? 플로라 이속증가 잠깐만. 어이키 바꾸는 게 뭐지 이게 이거 스킬 창 스킬 또 바꾸는 게 뭐지 스킬 창 제가 생각 중에 스킬 창 스킬 창 스킬 창 수합하기 스킬 창 바꾸기 스킬 창막 바... 스킬 창 바꾸기가 왜 없죠? 아 어, 이따 오케이 이거 바꾸고 체케 라볼트 오 마침 딱 그걸 생각할라 있었습니다 <웃음> 얹혀가 버리기. 오케오 오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설마... 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오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 오개, 오개, 오개, 오개, 오개, 오빨 오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가 나가 이때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이때 나가 잘못 가져왔어 뭔가 지금 잘못 가져왔어 제가 기려봐 이거 아니었어 아 어쩐지 뭔가 잘못 뭔가 잘못 가져왔어 잠깐 잠깐 잠깐 뭔가 잘못 가져왔어 어쩐지 이거 그렇지 켈트 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아 어쩐지 그 차진이 안 되더라고 어? 아 윌리엄 소환해서 알키누르면 이속 증가되고 방금 뭐하라했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할수 있어 다시 가자. 파이널 이트같은거 없어도 돼 다시하자 다시하자 야 때려 때려 그렇지 늑대가 좀 안죽네 근 진짜 때려 때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따샤어 이런 미션 좋아 이런 미션 좋아 적절히 어려운 미션 좋아 사실 이런게 제일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이 미션이 밀레시안이 몸통만 믿고 나대는 아죄송합니다 몸통만 믿고 그렇게 막 함부로 나대는 그런 미션 안 좋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난이도 밀레시안 아무리 세도 어려운 이벤트, 어려운 미션. 이런 게 좋거든요. 버렇치버렇티 고로 어딜가? 어디에 가니? 어디에 가니? 버러치 얼추 버러.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개오개오개 okay, okay, okay. 2분까지 버텼어. 오개오개오개오케오개오개오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아야, 아야, 이거 때려. 이거 때려. 허! 핫! 핫! 핫! 핫! 허! 핫! 허! 허! 오 오! 슥!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 어, 쫄깃쫄깃. 인사야지 시간이 없으면 잠깐만요. 인사 좀더 받을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웅팀장님, 이거 밀레시아날잘 파악했네. 어? 잘 파악하였어. 아주 쉽지 않은 그런, 그런, 그런 캐스트로 준비를 해오셨네요. 재밌네요. 오케이. 따우! 오케이, 오케이. 어, 체크의 라벌트 좋구만, 이거. 늑대가 조금 세네, 여기는요. 자이 틈에 이 틈에 이 틈에 이 틈에 하 이거 때려 이거 때려 그렇지 그렇지 야 힐링같은거 하지 말고 때리라고 때리라고 팀차 어그로만 끌자 어그로만 끌자 야 진짜 제발 제발 힐링같은거 하지 말고 때려 그냥 오케오케 이이오기오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 알타미 어서오세요 지금 제가 급해서 잠깐만요 오케이 야 깼다 깼다 이거 깼다 오케오케 자 15초 오케오케 10초 10초 오케이 어... 제일끝이거 끝이겠지 끝이겠지 끝이겠지 끝! 아르 안녕나두개 까서 어... 투안이랑 비나시 나옴 똥이 하이하이 아... 똥... 똥이 하이하이 야 일단 깼다 어 쉽지가 않네요 어뮤직디님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사를 못 드렸네요 어서오세요 오 좋아. 다음 거 뭐지? 데이안과 대화 성공 축하드려. 요 고맙습니다. 고마워, 로젠파이크 음 이게 왜 떨어지는 걸까? 달에서 떨어진 것 같다. 오호 라데카 아 어, 라데카 이에카에서 떨어진 거 보니까 퍼거스 영감 <웃음> 어너밀레시아잖아 조심하라 그랬는데 음. 월석 월석 이게 뭐야? 얘블랙예도 아니야 얘? 엄청 나쁜 마법사 있잖아 그 자가 뭘 하려 했다는데 누구야? 얘 누군데? 엄청 나쁜 마법사? 블랙예젓? 뭐라고? 밀리시아아밀리시아 아, 나왔어? 아이고 첫번째 밀리시아 나왔네요 여런분 그렇게 나올때마다 해주세요 나왔네요 아, 나왔네 <웃음> 자니수함자로 포데? 하햄자로 포데? 웰컴 히어 헬로우 아 밀레시아 나왔고요 어서 걷, 걷고 아 이거 여러분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자 밀레시아 이 백보 이벤트는요 메인스트림 다 깨고 한달내로 한달내로 주말에 몰아서 할겁니다 자또 아니야? 안그래도 궁금했다 어? 양이 있는지 봐야겠다 오호 던컨이 들러서 뭔가 이제 봐야겠다 자부키아 자부킬 키 아, 자부케에 말하는 거였어? 깜짝이야. 우유 먹어주자. 저번에 그저번에 주셨는데 운성 위치... 아 그럼 여러분 스포일러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제가 진짜 위험... 제가 진짜 도움을 청할 때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던컨할배하고 얘기해볼게, 한번 자, 던커넬베 로젠파이크, 뭐였겠지만 하늘로부터 떨어진 월성말했어세 음, 어, 부상자는 없고 음. 한시가 귀중하지 않은가 마우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 오랜만에 나온다 마우로스 와 진짜 옛날이네요 아 그렇네 옛날에 옛날에 그거 자부키엘의 최종 그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부키엘의 최종 그 마법 그 운석진이 그거였어요 운석 하늘에서 떨어지는거 그거였네 와 소름이다 이거 오랜만에 나오네 야, 진짜 소름이네요. 이 G 1때 나온 이야기를 또 이렇게 보니까 어? 마우러스는 그를 다시 일어나수이게 만들었다는. 자, 다른 마을의 월석이 나카모에이 다음 마, 자 이번 던바트 한번 보겠습니다. 던베른, 던베른. Let's go to 던베른. 1 0 0보 정도면 여러분들 그냥 뭐 편의점 갔다온 느낌입니다 편의점보다 더 편의점 살짝 그냥 횡단보드 건너는 편의점 느낌?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케.. 오케스트라 버전 들어야지 우와 우와 되게 오랜만이다 비스트 슬러.. 와 되게 오랜만이다 비스트 슬러거 우와.. 자이언트 보기 힘들지만 이게.. 이게.. 이게 두 번째 지난가요 이게? 이게 되게 오랜만이네 이거 어? 와두번 지난가요? 로제님저 주말에 양재가요. 어 양재훈이? 와이 왔어 왔어. 주말에 양재는 그거 AT 센터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아 스타 공공육선이어서세요자 다음 어디야? 어디야? 두갈대아래 덤바 아야 이두 덤바트 오라했으면서 두갈대아래서 덤바 드는 간... 한 아휴 진짜 어. 자 가자. 에이티 센터? 이번에뭐 열리더라? 에이티 센터에서? 그뭐 듣던 게 있던 것 같은데 뭐가 열리나 그때? 양재정모아야 <웃음> 아 에칸이 어서오세요 다음이 아이언비스트 되게 오랜만에 듣다아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자연사체 희귀 좀 어? 주말에 언제 오니냐 토요일날 촬영하는데 일단 보자 이제 끝나고 연락 하면 해볼게 연락하자 일단 어디야? 두갈드의 로젠이 없는 로젠이 시청자 죠저 <웃음> 없으면 서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서로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로젠젠 뒷담합니까? 엘레님 파벌 피하기 대잡이 온다고요? 아 미리 연습해둔 그저 보람이 있는 건가 어디야 그래서 아 저기 있네 음. 가볼까 어디? 누래몇이세 이런거? 아어 여기 하나 떨어졌네 다행히 뭐큰거 없습니다 또 오나요 또어 <웃음> 마음의 준비가 안돼 어쩔 건데 가자 어어 월성을 피해 덤바튼으로 가자 어어어 파볼 어, 어, 어, 피하기 이거 아웅 팀장님 이거 제꺼포 제거 영상 보시고 컨텐츠로 이렇게 만드셨군요 아 역시 로젠젠세기를 앞서가는 컨텐츠 메이커 어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아 이거 컨텐츠 이거 이거 이거 내 건데 이거 아아이내 <웃음> 건데 이거, 이거. 아아아야 아. 아. 77만 됐다고 오 아니 바로 앞에서 이걸 또 막힌다고요? 원래 한 번씩 쓰... 이거 웅팀장님이 이번에 뭔가 한 번씩은 다 실패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느낌이? 어허... 닉네임이 어떻게 되... 되시... 가자! 달려, 달려, 달려! 오케이, 월서을 피해서 덤바튼 가더 달려, 달려! 어, 뭐야? 아, 시작부터? 패키지세 개만 신규편 나왔다고요? 원래 한 개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세 개나 걸렸어. 자, 뒤돌아 보기가 없어. 제발, 제발, 제발.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잠깐, 잠깐 멈춰, 잠깐 멈춰. 아, 아, 아. 이거 말해봐. 이거 뭔가 있어. 지금 앞에서. 뭔가 함정이 있는 것같아이 정도면은 완두콩녀 어서 오시고요. 지금 방풀하고 있다고요. 웅티이 <웃음> 이제 <웃음> 방풀하면서 떨고 겁니게 지금 야, 내가 딴데 간다. 야, 여러분들 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팁, 팁, 팁가다가가다가 가다가 앞에 운석, 그 빨간색 뜬다. 그러면 S를 뒤로 가기로 만들어서 뒤로 이동하기. 그러면 멈출 수 있, 정지를 할수 있어. 꿀팁, 로젠젠스 꿀팁, 꿀팁, 꿀팁. 자, 이렇게 가다가 앞에 메테오 떨어지는 그 라인 나타난다. 가다가, 아, 타자다 멈춰. 그렇지. 멈추고 한테 뭐 쉬고 가란 말이야. 이렇게. 아, 졌다. 기도메타 한대 한번 누르고 가자 기도메타 하늘니 아버지 하늘니 아버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메타 비나이다 기도메타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번 누르고 비나이다 하늘이시여 저는 저의 오늘 믿싸움인데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맞냐? 봤어? 이겁니다 여러분, 로젠젠 이거예요 야, 이걸 어?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이게 로젠젠입니다, 이게 응?